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보방입니다방보방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관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보방 이제 별걸 다 알려줘 자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에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오는 날 그립을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요즘에 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인데 비도 많이 오고 또뭐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오는 날 골프를 부득이하게 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처음에 아예 비가 많이 오면 나가서 안 치겠다. 아 그냥 우리 오늘 치지 말자라고 해서 캔슬할 수 있지만 일단 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와. 근데 다들 뭐라고? 야이 정도 비는 맞을 만해. 더 와. 야이 정도도 버틸 만하지 않냐? 폭우가 쏟아져.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 제일 힘든게 뭔줄 아세요 그립이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립 미끄러워 또 갑자기 뭐 비오니까 미끌미끌 하니까 이 그립 꽉 잡아야 돼 그리고 뭐 비옷 입어야 돼 우산 써야 돼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법 방법은 어떻게든 이 그립이 안 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비가 약간 내리는 어 와중에 레이크사이드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캐디님은 아, 진짜 대단하더라 어떻게 하냐면 늘 클럽을 갖다 주실 때 수건을 싸고 있어요 수건을 싸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전해줄 때 수건을 딱 벗기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꼭 가방에다가 비옷만 챙기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비옷을 앞에 탁 넣고 다니거든요 어, 장갑도 많이 있고 여기 이제 비옷도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챙기고 다니는데 이 비옷 말고도 깨끗한 수건을 좀큰 수건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 좋다. 그래서 우산을 쓸때 그쪽 안에다 걸어 놓고 계속 닦으면서 이제 치면 되는데 수건은 가장 기본이죠. 이 그립을 좀 건조하게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립을 잡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그러면 손이 미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가방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했던 거예요. 이 면장갑이 이렇게 딱 있어요. 면장갑. 그래서 면장갑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그립을안 어, 미끄러지게 하려면 이거 두개천 원밖에 안 해요. 천 원. 그래서 딱 끼게 되면 오른손에 끼진 않지. 물론 왼쪽에 끼겠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장갑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돼 있으면 이렇게 빛을 좀 비춰볼까?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얇아요. 일반 그 우리 뭐그 목장갑보다는 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묻히면. 굉장히 마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잡으면 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장갑 재질이 약간 나일론 재질이 있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질감만 극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 천원이에요 천원 편의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원이면은 뭐비오는날뭐 매일 비오는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갑이 좋고 만약에 이 장갑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 가죽 장갑은요, 무조건 미끄러져요. 가죽 장갑은 그 양피, 최고급 양피, 한 장에 2만 5천 원, 막 3만 5천 원씩 하는 그런 장갑들은 무조건 미끄러져요. 그런데, 요런 그 합성, 합성 천때기들 있잖아요. 천때기들, 요런 천장갑들. 전 이제 뭐빅토리즈에서 주는 요런 일반 어, 장갑, 구입한 장갑하고, 그 다음에 또 비올 때 쓰는 이렇게 천으로 된 그런 장갑들이 있는데, 그 장갑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 수분에, 뭐 땀이라든지, 그거 우리가 비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돕습니까? 그러면 손에서 땀 계속 나거든요. 그런 땀도 굉장히 미끄러운, 지을 방지할 수 있는 어,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 양피, 뭐, 봄, 가을에 아주 좋은 날씨는 양피를 끼고 탁 잡으면 기가 막히죠. 막 그냥 쫙쫙, 막 그립도 막쫙 찢어질 것 같고 장갑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찰력이 생기는데 비올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손을 건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수건. 그러니까 작은 수건 하면 또 금방 젖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수건을 꼭 하나 준비를 해서 비 오다고 같이 좀 챙겨서 다니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일단 면장갑을 하나 사서 넣어가지고 다니자. 뭐나 작업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피 말고 합성 피혁이라고 되나 합성 천. 뭐, 이런, 그, 특수하게 만들어진 장갑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 골프를 치시게 되면 절대 미끄럽지 않게 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캐디분이 이제 클럽을 주잖아요. 클럽을 주면 보통 두개 내지 세 개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티 있죠, 티. 티를 주머니에다 두개 정도 꽂고 다니세요. 꽂고 다니면서 바닥에다 팍 놓으면 잔디 물다 묻잖아요. 그럼 이거 캐디분이 하나하나도 다 닦을 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가급적 안 닦게 하기 위해서 이 티를 딱 옆에다 꽂고, 이게 티를 딱 꽂았잖아요 바닥에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또 얹혀서 올려 놓고 얹혀서 올려 놓으세요 그거 다시 집하고 어티 뽑아 가고 그러면 훨씬 더이 손을 젖지 않고 그립도 젖지 않게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그 거거든요 이 손에 힘들어 하면 스피드가 안 나와 힘들어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 미끄러져 가지고 열려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꼭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방법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방보방이었습니다.